<웃음> 안을거지롱안 즐거지롱 내가 지 m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왜? 아 말로 만 진정해 아 알았어. 아니야 간식 먹었잖아 아니야 저내 거야 아이 진짜 아이고 아이고 고만 고만해 고만해 사이즈.